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거지. 자 그런데 인간은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인간의 가능한 심리부터 시작했고 운명에 이르기까지 체질에 이르기 이건 유전적 특성이니까 어떻게 내 체질도 다 풀어보는 거야 건강도 풀고 체질도 풀고 뭐 적성도 풀고 IQ도 풀고 모든 것을 다 푸는데 자 그러면 귀신은 뭐냐는 거죠 귀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수리, 심리학을 할 공부를 하고 난 뒤에는 나는 귀신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자신있게 귀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귀신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완벽한 이론과 논리로서 설명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 왜? 심리치료를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로 한 50% 이상, 5 0도 훨씬 더 된다. 심리 치료를 했는데 50% 이상은 전부 다 귀신병이라는 걸 알아야 돼 심리치료를 하는 건 50% 이상이 귀신병이 된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갖고 이 귀신도 모르면서 어 귀신을 어떻게 치료하겠나 우리는 멀쩡한 사람이 뭐 뭐한테또 떨어져 뭐 있겠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경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갖고 살인포다게 되면 밤에는 이 말하고 낮에는 저 말하고 이제는저 말하고 하는 사람이 많지 이건 100% 귀신이라, 이 말이야.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두뇌가 요래 있다면, 나는 두뇌가 원래 이, 이게 내 두뇌여야 돼. 이? 여기서 우리가 절반 주면은, 저, 우리가 어떻게? 에, 이제 전세를 주는 거야. 그고 작은 방에는 어떻게? 이게 월세를 주는 거야. 이? 또 쪽방에는 어떻게? 이게 달세도 주는 거야. 이? 그럼 지나간 건 요것밖에 없는 거야. 지는 아침에만만 가 지정신이고, 있지? 이? 낮때만 낮때만 야가 날리지 이고 저녁때면 야가 날리지고 밤에되면 야가 날리지 그러니까 그런 지진신 아 있지. 그렇게 전세도 주고 월세도 주고 이 머리가 전세 주고 월세 주고 달세 주고 사고세 주고 막이래게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빙이라는 거다. 그다음에 신기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병원에 가게 되면 진단을 하게 되면 병명이 없어. 그렇지 병명이 없는데, 아파. 그럼면 뭘까, 이거? 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니면 의사들이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의사 지금 장비로서 아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는다 하면, 그거는 병원이 아니겠지, 그치?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렇게 병명도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이상이 없는데, 이러면 아프면 뭐가 아플까? 어, 이상한게 갖다 달라붙어 갖고 아프겠지 자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요새 이 자살하는 사, 학생들 많지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이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병원에 진단서는 뭘까 우울증. 응? 우울증. 그런데 우울증이다 그죠 그런데 정말로 우울증 걸린 사람이 이 높은 데서 떨어지겠나 하, 못 떨어진다 우울증은 컬이나 갖고도 뭐지 정상적인 우울증 사람 그럼, 뭐, 시가고 널찐 거지? 오로오로 하니까 툭 난해가 붙네, 그지? 지증신 아닌데. 떠드실 때는 지증신 아니고, 널찌는 순간에는 지증신이 됐다가 막 죽어 붙 그지? 그, 그리고, 그리고 처음부터 우울증도 널찍이 났다, 이 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게다, 이 말이야. 이 병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맨날 우울증에서 제거하면 되겠나? 자, 그래서. <웃음> 이런 것을 푸는데 그러면 귀신이 뭐냐고 물으면 답을 해줘야 될거아니요 그러면 귀신은 뭐다 이렇게 그런데 귀신이 이거 뭐 잡아 올 수도 없고 뭐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뭔가 이거 뭐뭐포대에뭐 담을 수도 없으니 아 이거 정말 황당한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론이라 하면 어떨까 이어서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참 애매모하고 부가시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우리가 접근한다고 하네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그지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어 그지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막 귀신이 있다면 귀신을 딱 잡아갖고 여기 귀신이다 이래 주면참 좋는데 이 잡아올 수가 없다 이거 그쵸. 이 잡아오면 되는데, 그지? 잡아오면 되는데, 이거 뭐 잡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과학적 기술을 동원 해갖고 카메라에 탁 담아오면 되는데, 그지? 뭐 귀신이면 사진이 찍히나? 그지? 자,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오면 되는데, 아, 이것도 곤란한 게아니 그지? 그러면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것이 두 개가 안 되면, 이거는 과학적이지만 이두 개가 안 되면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는 방법이다. 그제? 우리가 출학증 개념에서, 응? 어?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설명을 하면 되죠. 그제? 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합당한 논리와 이론을 근개해갖고 완벽하게 설명을 할수 있으면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거설명갖고 되겠나? 안 되겠지.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딱남았어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현상과 현상과 현실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 자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는 설명만 하면 되겠죠 그제 귀신만이 할수 있는 일 귀신의 있어야만이 되는 일 이것을 우리는 현실로 현상에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학문적 논리지라는 것은 이네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더 이상 반품 논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귀신의 체계가 있고 이것을 내 생기를 했고 그러면 귀신이 뭐냐고 질문을 하면 또 귀신은 귀신이다 이렇게 답 할거지 그런 사람이 있다. 마, 답 안하는 것 밖에 귀신이 뭐냐고 물으면 아 귀신이 귀신이다 그렇게 답할거지 아니 봐라 저거 고기 들이 샜다 <웃음> 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귀신을 증명을 하는거야 정말 자 그러면 영은 우리는 아까 지게 어땠어요 우리 생명의 근원일 뿐이다 그죠? 영은 영은 우리는 생명의 우리는 근원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왈가왈발 그게 아닌된데영 자체는 그러면 여기 혼은 어떻게 해요? 혼은 인간의, 인간 특성의 혼과, 그제? 플러스 부모의 혼이다, 그제? 부모의 귀는 어떻게 해? 이건 에너지라고 그랬다, 그제? 무슨 힘이다, 그제? 힘이나 귀나, 우리는 텔레파시라든지, 영감이라든지, 예지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야. 섭은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간섭, 그저 행동, 습관, 간섭, 우리는 행동 이런 것이다 그런데 몸뚱아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정말로 귀신을 우리는 알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은 우리는 천도가 되거나, 이것이 천도인데, 천도가 되거나, 이거는 이쪽으로 갚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그치? 이것만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만 할수 있으면 되겠지. 그지 현실, 현상에서, 현실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신비의 세계를 한번 가보는 거야, 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 그쵸? 귀신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 답도 모르주면 이거 답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먼저 이거 귀를 하나 보자 부모 이런 나눠 놓고 기. 여러분들이 귀신이 땡기면 기가 있으니까 딸려 우리가 땡겨 갈 수도 있고 그지 귀신의 힘에 의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귀신의 홀리면 어떻게 학교 다닐 면귀신의 홀려 갖고 막 허죽거리는 학생들도 있지 그럼 어떻게, 참, 우리가, 산길을, 우리 운전한다고 하네, 보자. 산길로 가게 되게 되면, 사고 난 곳에는, 계속 사고가 유발하게 돼있어요. 귀신이 잡로 땡긴다. 거기서 어떻게? 누구 말때나천녀 귀신이 그게, 떨지 가 죽었으면 어떻게? 총각 아저씨 땡기겠지. 그러면 다음에 총각이 거기 그 가서 차가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야. 할아버지가 떨어지으면 어떻게? 다음에 할머니가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야. 그지, 뭐, 같아. 진짜. 진짜요. 진짜요. 그리고 우리가 이강 같은 거야. 우리 옛날에 강 있지. 그, 이웅덩이들 많이 있는데, 그 빠져 죽은 데 보게 되면 또 빠져 죽는다. 계속. 이게 뭐, 이거 어머, 입욕 겸지 해놨는데도 그지. 또 가서 또 빠져 죽는 거야. 그럴때고그 사람이 정말로 깊어갖고, 그 빠진 게 아니다. 가서 있으면서도 그냥 빠져 죽는 거야. 그럼 지금도 한가 볼까? 이기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뭐. 지금도 태백산에 가게 되면, 천재단 밑에 가게 되면, 기도할 때 보게 되면, 뭐 사람들이 뭐 허연해가 꽁지머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앉아갖고, 떤다, 떤다, 떤다 한다이 말이야. 그럼 막 떠든다, 앉아갖고, 거짓말 같아. 그 순간이 뭐냐? 그 사람의 몸에 귀신이 실리면, 떤다이 말이야. 지금도 떤어.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그냥 떤다, 이거 막한 거. 그. 그지말 같아요. 못봤어 <웃음> <웃음> 자, 그한번 가봐. 그리고 지금 뭐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무리에 거는 사람 있지? 예, 무리에 거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그 귀신이 들린 상태에서만 무리에 떨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도, 옛날에 도 호수 가에 이렇게 또 앉으면 무리에 있던다 말이야. 여러분 텔레비 많이 봤지? 무당들. 무당들 어떻게 칼 이렇게 막시한데칼 위에서 막 올라가지 춤추지 아무리 생각해봐라 이 칼이 있는데 몸이 한4 0 k 로는 안되겠나 아무리 가벼운 무당이라도 그치 그것을 어떻게 칼 위에서 그짝두위에서 춤추겠나 그 어? 춤추겠노? 어떤 사람 어떻게 돼지 한마리 매고도 지금 한다 이 말이야 할수 있겠나 <웃음> 아, 진짜요. 그건 현실이고, 텔레비전은 모든 사람이 다 증명을 할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귀신은 몸이 없으니까 몸무게 가 제로야. 그럼 귀신이 딱 달리는 순간에 사람 이 몸무게를 제로로 만들어 본다, 이 말이야. 논리적으로 네 어. 귀신이 몸무게가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로 만들어. 자, 생각 해보자. 뭘 이거 부력이, 막마 0.1이라고 해내보자. 그치? 무거운 거, 무거운 걸, 걸 하자. 농도가 1이라 하고, 얘는 물이 역집니다 이거 갖고 후, 갖다 봐, 보면, 나중에 농도 역집이 1밖에 되겠나? 그죠광주으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딱 들려주는 순간에는, 이몸무게가 있을 거야. 재료를 만든다, 그 순간에는. 그래서 가는 거야. 오케이? 설명 됐어요? 내이 정도면 내가 설득을 했다고 시자잉 <웃음> 어디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네 <웃음> 어, 뭐, 뭘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귀신은 귀신만이 볼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디. 귀신은 어떻게 자기가 사람은못 보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 무당만 볼수 있는 거야 무당도 시도제도 없이 보는 게 아니라 신이 내 몸에 접신을행 경우에만 볼수 있는 거야 그럴 때 사람은 봉쇄가 없으니까 어떻게 느낌으로, 그제 형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사람 모습 그대로 보여준다. 그거 은거제 100% 거짓말이다. 그거는 사람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게, 그는 100% 거짓말이다. 홀로그램처럼 나타난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사람은 머릿 속에 눈두리 속에서 그 형상이 머릿 속에 팍 박해 뿌리는 것이고. 아니면, 이게서, 느낌이 팍, 이어고 느낌으로, 우리 아는 것이지. 이 사람같이, 이렇게, 넉넉해갖고 내가 귀신이다. 이랄까, 씨. <웃음> 그, 그런 사람이 그 웃기는 무당이다. 이뭐 그런 대표. 뭐, 그건 무당도 아니라, 그건 뭐, 귀신 들리는 사람이지. 그건 아니다. 생각을 해봐라. 전부 다 천도가 다돼 가는데, 무당, 그것도 100% 거짓말 무당이다. 아, 무당 하도뭐 조상풀이 하다 보게 되면, 이게 그 천도가 안된 귀신들이 우리 조상들이 오게 돼 있어요. 싫으면 어떻게? 자 지금은 엄마 왔다, 아버지 왔다, 할아버지 왔다, 한번 왔다, 복주고 명주가 정주 할아버지가 왔다. 요게 차례대로 말하는 무당들는 100% 거짓말이다. 다안 온대. 다가쁘고 없다 이말이요몇 명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그거 갖다 놓으면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겠노? 거의 다, 천도가 다 되는데, 꼭못 가는 사람들 몇 명, 생각을 해봐. 응? 그, 이거 엄청난 귀신이 있으면, 뭐, 우리가 어떻게 살겠노? 다 갚고 없는데, 거기서 굳이 또못간 사람들이 몇명 남아 있다는 거다. 그니까, 이제 죽은 채가 얼마 안된 사람들은 갈락하면, 이 재판도 받아야 되고, 갚을 빚도 많고, 이런 갚아 갈락하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이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저팔대 손, 뭐, 오대 할아버지, 이런 거 제사 안 지내잖아. 꿈속에 뭐든 생기는 거 모르지? 그사람도다보고 없는 거야. 막, 뭐, 뭐, 어, 팔대 할아버지가 왔다. 이 그, 처음부터 헛소리다. 그걸 그러니까 하는 차례대로 왔다는 거 이것도 100% 거짓말이고. 하, 여기 무슨 모습으로 앉아있다. 자꾸 이것도 순 거짓말이야. 느낌만 그 자리에 왔다 가는 것이지. 어떤 모습이 어떻게 비노? 그때 머릿속에 팍 박히는 거 있어. 그 순간에 모습이 싹 지나가면서, 팍, 머릿속에, 영혼이기 때문에, 서로가 영혼은 영혼들이 볼수 있잖아. 그래서 팍, 영상이랑 팍 찍히는 것이지, 이게, 그, 뭐, 꼬이갖고, 앞에 앉아있다. 이게, 그 순간이 맞아. 알겠지? 알겠지? 응? 그년이나 한국에 있는 귀신하고 나타나는 귀신하고 서양에서 그 생각하는 귀신 그럼 서양 <웃음> <사람은 낮은> <웃음> 귀신은 커져이고 한국사람은 낮은 제가근데 귀신은 몸이 없으니까 영혼이니까 서양 귀신이 높고 나쁜 귀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그 느낌만 있는 것인데 자 인성으로 딱바뀌을 때는 무당들이고 이렇게 인성으로 바뀔 때는 이 섭이 있기 때문에 섭 그제 자기 살았던 섭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소양 귀신은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신이 나타나겠지, 그제? 동룡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타날 거고, 그제? 아, 서양 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거 말고 나타날 거고. 귀신은 절대로 인연이 되지 않는 것에는 가지 않는 것이 정책입니다. 넘은 집에 밥도 절대로 못얻음으로 간다는 거야. 못으음 가더라도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할배가 갖다 줄 때까지. 넘은 집에 어떻게 가나? 정 봐, 우리가, 이거, 우리가 여기 있는데, 남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나? 그거는 주구침이 봐, 이거, 그지기신도 주구침이 있다, 이 말이야. 인간 사생은 똑같은 거야. 어? 내 집에서 지냈는데, 뭐지금 말로 들어오는데. 그거는 인연법에 서올 수가 없는 길이래 그럼 기신이참 남아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해결됐지, 그제? 자, 이거는 부모의 혼, 이런 거는 가지고 있을 때는, 전부 다 갚고 없을 때는 못 오는 거야. 자 그럼 이것만 해결되면 되잖아 그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니지만은 우리 오늘은 저 남한산성에 지금 이 시간에는 구단는 대로 우리 대체가 가본다 영혼만 가본다 몸은 못 가니까 이자 영혼을 좀빼 갖고 그구경 하러 가자 지금부터 한번 빼봐 <웃음> <웃음> 자이 구슬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섭이라는 것이래. 자, 무당이 지금 무당이. 무당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봤겠나? 안 봤겠지. 그렇죠? 볼 수도 없다면 어떻게 보겠노? 무당이. 남지 무당이. 그제 우리 아주 본 적이 없겠지. 근데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생긴거 어떻게 행동한 거다 알잖아. 그런데 이 조상 풀이를 하다 보게 되면 무당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조상을 그냥 받아서 그대로 표출하는 무당이 있고 이것을 해갖고 그 느낌에서 팍 풀어내는 귀신도 있고 이것을 제압하는 그런 것들 무당 종류도 많은데 이초상풀이를 전문적으로 해갖고 망자를 풀러갖고 이렇게 푸는 무당들이 있다 이 말이야 전체 다가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가 죄를 하면 지낸다고 하 봐. 지금 이제 죄 지낸다 우리 할아버지 죄지낸 우리 할아버지 모습을 연상하네 본다 술 많이 먹는 할아버지? 먹던 할아버지? 없어요? 어, 그럼 소란 들어야지 맞아. <웃음> 그러면 담배 많이 피우던 할아버지? 그럼부터 그, 담배하고 술하고 딱하 해보자. 무당은 어떻게 해요? 신이 할아버지가 둘다안 갔다고 가정하면, 이 할아버지가 딱 부르면 있죠. 담배 품, 할아버지는 딱 담배 품면서 이런 형태를 하면서 똑같은 말을 대변하는 거야. 술만 먹고 그걸 해자면서도몇 개는 술 챙겨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야. 그 무당이 어떻게 봤겠노? 못 본다,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무당인데 실리는 거야 그데 무당은 접신을 해갖고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망자를 보는 거야 안 갔으면 가뿐 있으면 못 보는 거지 천도가 된 상태에서는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습이 무서운 거야 그러면 이거 해결했고 이거 해결했고 이거 다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 다 했잖아 귀신은 뭘까? 있다 없다 그러면 귀신이 인간에게 작용할까 말까? 한다. 조금 있으면 한다. 응? 지금은 아니고 <웃음> 자 이것이 천도가 되게 되면 어떻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는 어떻게 이 영혼이 가지고 순수하게 가는 것이고 들고 가는 거야 버릴 수 없는 것이고 이거은 어떻게 천도가 됐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떨쳐버리고 없애버리는 거다 인연이 다 끊겨버리는 것이다 그럼, 천도 되는 순간에, 우리 할아버지하고 내하고의 사이는, 인간하고 사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할아버지 존재 가치가 싹 사라지고 없던 데 그럼, 이 할아버지가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다시 태어났다. 우리 할아버지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습까고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는데, 안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습관문이가 저 지옥가 있으면 모를 수도 있고, 그치? 그런데 어떻게, 왜, 갖고 한, 아, 이거, 어떻게, 뭐, 조선시대 때, 누구다, 이거, 우기는 소리야, 이? 이거는, 구천세계를 헤매는 귀신들이 와 있는 거야, 이? 저, 구천세계, 천도가 되지 못하는, 이런 구천세계에 있는 귀신들이, 어떻게, 해? 무당들이 처음부터 받아갖고, 어떻게, 처음부터 간호장군 해보면, 누구말따 신이 남자로 하면, 처음부터 간호장군, 요 우리, 무당인들, 그거 가봐. 네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귀신이니까. 하나는 뭐? 동네. 하나는 동자 맞나? <웃음> 그렇게. 동자신들이 붙어. 애기들이 붙어. 깨, 깨, 깨, 깨. 해삼면서 이럴 때, 여기 가면 동자, 무슨 동자, 무슨 동자 해놨지. 자, 두 번째 가게 되면, 선녀기 있 선녀. 이거는 어떻게 선녀라는 것은 여자단 말이야, 그치? 누구말때 시집 못간 여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저렇게 간판에 무슨 선녀, 무슨 선녀 해 놓은 거, 전부 다 선녀가 붙은 거야. 종류는 다르지. 어떻게 죽은 거는 다르지. 세 번째는 어떻게? 장군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 남자, 거든 남자. 다섯 번째는, 우리, 네, 네 번째는 어떨까 이것은 대감이 해갖고 할배, 할매가 붙은 거야. 자, 이거 한, 쭉한판 그 보게 되면 이네 가지밖에 없어. 그, 그 속에서 뭐 어떻게 죽어? 차에 맞히 죽고, 뭐, 여기서 물에 빠져 죽고, 이렇게 차이점이지. 넌 칼마 죽고, 뭐, 이런 거지,지. 그거 하면, 뭐, 솔직히 말해서, 물에 빠지지, 동자가 뭐야 하겠노? 뭐, 뺀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 동자가 뭐잘 맞추겠나? 나 도저히 얘기한 건데. 요새, 요새 뭐, 도태운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공부도 하나도 하고 도태운다고 가만히 있으면 도가 풍튀나? 어겠지 동자가 어떻게, 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공부한 것이 없는데, 뭘할 거야, 말이야. 그거 아는 거 웃기는 거 아이가. 맛찌을 끓이는 거지. 동작뭐 사탕 한개 주면 좋고, 그제 그렇지. 동전 하나 주면 쁘고맛대 예쁘고, 뭐 맛도 예쁘고 동전 하나 안 주면 어떡해. 니안 네 돼도 예쁘고, 깽판도 뭐 고그래쁘면안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귀신세계에서 천도가 되버리면 뭐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야. 이? 그러면 제자도 지낼 필요가 없는 거야. 없는데 무슨 제자지내노 그치? 그래서 우리 다 보고 나중에 다 가르쳐 주겠지만 제사도 지내야 될 사람들도 있고 안 지내야 될사람도 있고 이 천차만별이 되는 거다 안 지내사람 지낼 필요 없잖아 완전 고생스럽게 지금 뭐 4대 봉해 갖고 1년에 12분씩 제사 지내는데 그 집에 시집 가봐라 완전 죽었다 그제 그거 다 정리하고 1년에 한두서년만 제사 지내고 안간 사람만 제사 지내고 간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둘도 돼뭐다 지낼 필요 없어 너무 안지내는 거는 조상을 무시하는 건안 되잖아 그제 우리가 뭐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아무리까지 그제 무시해 가면서 이건 뭐 순상남 집아이지그저사람들지내지 그제 근데 누구를 지내안간 사람은 지냅니다 아버지라도 가쁘고 나면 안 지내도 돼 다가쁘고 없는데 뭘 지내노 요거지 가쁘고 나면 지하물이 유명한 무당이라도 못 불러온다 이 말이야 이 섭이 없으니까 불러올 수가 있나 에너지가 없으니까 못 불러온다 이 말이야 아무리 뛰어난 무당이라도 천도같아 가쁜 이런 망자들은 절대 못 불러와 아, 렇 그럼 귀신에 대해서는 알겠나? 그런데 이것은 가쁘게 되는데 가도 오도 못한, 조금 있다가 가겠지만 가도 오도 못한 것들이 막 붙어 갖고 인간인데 예민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합시다